세개 어. 왜냐면 A가 기준이라면 FH, FC, CH. 음. 오케이. 근데 이게 이 점이 중심이되는 점이 8개가 있어요. 음. 8을 곱해줘. 근데 얘가 점이 세개잖아요 그러면 지그 중점 되는 것도 딱세개 있어요. 그러니까 1분의 1로 나눠주면 8. 근데 어. 제가 이걸 왠지 모르겠지만 2분의 1로 나눴었어요. <웃음> 이유가 뭘까? 왜왜 이분의 일로 나? 얘 이미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이거 나머지 2개 이분의 일로 나눠야지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야? 그런 건가봐요필를 x, y로 잡고. 음, 필를 x, y로 잡았어. 그다음에 이게 이, 이 선이 y는 이, y는 ex 플러스 e. 응 음.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ex. 응? 마이너스 응. 이 X 다시 Y 다시 가요, 요선 이 직선 이하 이하 니까 아래 에있 거나 똑같 으니까. 25 응. 분의 EX 응? 마이너스 Y 2꼴띠 응? 에서, 두달만에1 등한 비법 은 대개 자녀 를 무궁무진 한 가능성 으로 성 장하 게할것 입니다.